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임금 명세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임금 명세서 기본 양식을 살펴보면 임금 항목과 지급액 그리고 공제 항목과 공제액 그리고 계산 방법, 연장근로시간수, 야간근로시간수, 휴일근로시간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각 항목별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금항목과 지급액을 살펴보면 임금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항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항목도 기재를 하셔야 하고 이와는 별개로 격월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항목을 모두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명절 상여금이나 성과금 등이 있겠죠 또한 매월 지급되는 항목과 격월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공제 항목과 공제액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근로소득세나 4대 보험료 등이 있겠죠. 그리고 공제 항목과 항목별 금액만 기재하면 되며 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다음 세번째 계산방법을 살펴보면 임금액 구성 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 방법을 작성하되 추가적인 정보 확인 없이 근로자가 바로 알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산출식을 적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수당이 2 8 8 0 0 0원인 경우에 16시간 연장근로에 수당 12,000원에 1.5배한 금액으로 산출식을 적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 구성 항목별 계산방법은 임금명세서에 별도로 작성란을 마련하여 기재할 수도 있고 해당 임금 항목란에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된 기본적인 계산방법을 공통적으로 기재하고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별도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이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 방법을 작성해 줘야 합니다 가족수당의 경우에는 가족수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진다면 계산 방법에 가족수 및 각각의 금액 등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번째 연장근로시간 수입니다 해당 월에 실제 근로한 연장근로 시간의 수를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에 따른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야간근로시간 수입니다. 야간근로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경우에 해당 근로시간을 기재하고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휴일 근로 시간 수입니다. 휴일에 근로한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 이내 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며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롬카페를 로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